피아노 학원 가기 싫은데 가지 말까? 아 나는 연습해도 안 되고 악보도 보기 싫고 아 피아노 학원 가기 싫다 아 안녕하세요 비키 왔니? 와 너무 재밌는 피아노 학원 난이 시간이 너무 좋아 <웃음> 안녕하세요. <웃음>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치네 오비키잖아 야 오비키 왜 백세인 내가 너 백세라고 하지 말랬지 백세인 하지 말라고 백세 백세인? 와 오래 살았다 너 죽을래? 살래? 어? 이거 오리오데흥넌 이렇게 어려운 악보 할줄 모르지? 나는 볼줄 모르지 <웃음> 백날천날 학원을 다니면 뭐해 피아노도 지질이못 치는데 야 사람마다 다 잘하는 게 있고 못하는 게 있는 거거든? 재능이 없는 거 같으면 그만두시던가. 왜 와서 시간 낭비하실까? 어, 내가 피아노 학원에 와서 수업을 듣던 말도 무슨 상관이실까 백살이? 뭐라고? 백살 아니라고 백세라고 하지 말라고? 어허 무슨 일이니 왜 소리를 질러? 제가 자꾸 백살이라 그래요 선생님. 쟤는 저한테 자꾸 피아노 못 친다고 뭐라 그래요 선생님. 너희는 오. 만나기만 하면 싸우니? 선생님 많이 참았어? 엄마한테 전화드릴까? 아니요. 잘못했습니다. 비키, 너는 이쪽 방 들어가서 일곱 번 연습하고 세인이 너는 지금 확인 받자. 네. 참, 피아노 못칠 수도 있는 거지. 자기는 백살이면서 백세인. 아냐. 어 깜짝이야! 밖에서 듣는데 너무 못 쳐서 귀가 썩겠잖아! 어쩌라고 안 들으면 되지 왜 난리냐고. 계속 와서 난리야. 아! 나도 피아노 잘 치고 싶다! 여기가 어디지? 여긴 천국이야. 오! 천국! 천국 이일 체험권? <웃음> 맞아 천국 1일 체험권 오늘 또 말랑이 거래해요? 오늘은 피아노 학원에 가는 날이야 피아노 학원에 가렴 피아노 학원이요? 여기 지옥 아니에요? 저 피아노 못 쳐서 피아노 가기 싫단 말이에요 가보렴 재밌는 일이 벌어질 거야 재밌는 일? 어 천사님! 천사님! 와 여기가 천국 피아노 학원인가? 우리 학원이랑 똑같이 생겼다 쪽은 내가 연습하는 방인데. 우와! 어, 피아노 위에 천지사가 파비시다. 천지사가 파비이잖아. 너무 잘 눌려. 너무 재밌잖아. 키키키. 키요미키 피아노 쳐 봐야지? 오, 또 피아노 연습하라는 거지? 피아노 연습. 한 번? 근데 왜 어려운 악보가 펴져있지? 나 이런 거못 치는데 이상하다. 오비키 연습 한번 해. 연습 한 번이요? 천국은 연습 한 번만 해도 되나보다. 완전 좋지요. 저 근데 이렇게 어려운 악보 못 쳐요. 연습으로 한번 쳐봐. 연습? 네. 그래 손 눈썹 치고 한번 해볼게요. 아 깜짝이야 깜짝 놀랐잖아요 넌또 지옥에 왔다 왜또 지옥에 제가 왜요 친구 괴롭히고 피아노 못 친다고 놀렸잖아 놀리는 게 왜요 지가못 치니까 사실을 말해준 거지 그럼 친구가 상처받아 때린 것도 아닌데 말로 되게 그러시네 말로도 때릴 수 있어 넌 말로 친구를 때린 거야 그래서요 또 급식 먹으러 가요 아니, 넌 오늘 피아노 학원에 갈 거야. 응. 피아노 학원? 하, 지옥 학원 똑같이 생겼는데 기분이 이상해. 공연하는 자리는 나의 자리지. 이 피아노 학원에서 나보다 피아노를 잘 치는 사람은 없으니까. 하, 그럼 한곡쳐볼까 우왜 왜 이렇게 못 찾은 거야? 뭔가 잘못됐어 다시. What did y 야 u think? What did you think? What did you 가 h i 역시 퍼빗은 재밌지? 부릉부릉 부릉부릉 속도도 내 속도도 어? 뭐야 빠졌잖아 잠깐만 망가졌잖아 이게 뭐야 여긴 왜 모든 게안 되는 거야 짜증나 어? 뭐야 꿈이었잖아 뭐야 지옥에라도 가는 꿈 꿨냐 이상한 꿈이잖아 끔찍해 야박스인박스인나 천국 피아노고 갔는데 너가 치는 거보다 훨씬 더잘 치게 됐다? 무슨 소리? 너가 나보다 피아노를 더잘 쳤다고? <웃음> 가만 천국 피아노고 내갔다고? 그럼 지금보다 더잘 쳐지는 거야? <웃음> 나도 천국에 가고 싶잖아. <웃음> 천국 피아노 진짜 재밌었어. 거기 천재 사과 파비도 있었다. 지옥은 망가진 파비시 있었는데. <웃음> 만약에 백설아가 천국 피아노 가면 얼마나 더잘 쳐지는 거야? 백설아가 천국 피아노에 간다고? 안 되지? 그럼 나보다 더잘 쳐지는 거잖아? 와, 설아가 천국 피아노 갔으면 좋겠다. 설아가 다음번에 천국 피아노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우리